이게 퀴즈, 여기서 퀴즈예요. 선생님이 양쪽 발 바꿔가면서 하세요. 아무 장비 세팅 변화 없이 이 동작을 더 쉽고 우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사요, 딱 했네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손 띄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팔을 오른쪽 팔을 음, 오른쪽 팔가 왼쪽 다리라고 있어 무게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팔을 맞춰야 돼요. 오른쪽 팔을... 어, <웃음>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무게를 나눠줘야 돼요. 무게를 나눠줘요. 나눠주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정강 권력하고 좀 뒤로 좀 가래요. 예, 네. 아니, 아니, 네, 네. 작두를 하면서 골반을 뒤로 미르래요. 네. <웃음>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밀지 않아요. 손을 밀지 않아요. 명치. 치고 치골을 손을 밀지 말으래요. 태경 선생님. 손 떼요. 뭐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고 싶어 죽겠죠 해서 좀 이따.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랬죠. 손 떼보래요. 태경 선생님이 손을 때려. 요자 <웃음> 보세요. 센터에 나쁜 회원은 없다. 무능한 강사만 있을 뿐이다. 이걸 더 쉽게 해주려고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면 회원은 뭘 느끼죠? 좌절감. 걔는 뭘 느끼죠? 우리 주인이 이제 날 싫어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더 힘드네. 나는 구제불능이야. 선생님은 한숨 쉬고, 한숨 쉬고 돌아서요. 왜냐, 내가 가르쳐 줬는데 더 못해. 누가,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옆집에서 그렇게 시켰나?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 오던 회원한테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하니까. 내가 좀더 받을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 계속 뭘 이용하고 있죠? 네, 스프링에 뭐냐?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니까 러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소리도> 그렇지 <목소리도> 앞으로 더 기울여요 스프링을 더 늘려놔요 앞으로 쫙악 체중을 아까 해리 선생님이 할때 어떻게 했어요? 하진선생님할때 앞으로 체중을 옮겨 실었죠? 지금은 앞으로 체중을 옮겨 실어 이게 지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체중을 뒤로 보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체중을 더 옮겨 실었으니까. 더, 더, 더, 더, 더 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 이제 다리 하나를 이제 뒤로 보내보세요. 체중을 옮겨 실었으니까 다리를 보내야 되는데 체중을 옮겨 실었으니까 다리가 점점 올라가죠 체중을 옮겨 실어야 되죠 그렇죠. 말을 점점 듣고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팔로 밀어 붙였죠 그러면 더 힘들고 저항이니까 체중을 옮겨 실으면 이제 다리가 뜨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끝내주죠 네. 아까는 버둥거렸는데, 움직임이 더 커지니까, 어때요, 이분? 정관권력 뒤드라니까 이제 말도 들어요. 정관권력 그럼 말도 들어요. 그리고 이 흉곽과 골반 사이 이스쿼어를 보세요. 골반이 이분하고, 말안 해도, 스스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라티스. 헬스 안 하면 스스로 라티스 해요. 지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게 시켜놓고 왼쪽 오른쪽 불균형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거 봐요. 척추도 얼마나 예쁘게 펴지고 그죠? 정강권력! 그럼 말도 딱 들어요 이렇게. 그죠?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띠웅! 한 말씀. <웃음> 또또한 말씀.